비용 거기서 뭐해 표정이 너무 진지한데 괜찮아 짤걸 그리고 춥겠다 간만에 무게 잡았는데 자세 안 나오지 양너 고양인데 글씨도 써. 너 정말 정체가 뭐니? 고양이 맞아? 혹시 너 기억을 잃은 거니? 그런 거야? 웬 마른 하늘에? 날벼락 아 맞다! 연우가 널 집에 데려왔던 그날도 맞아 이렇게 멀쩡한 날 날벼락이 쳤었어 뭐야, 너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? 너뭐 터미네이터 그런 거야? 아닌 거지? 마무리가 어설퍼 이 상황이 리얼이라면 넌 길냥이는 아닌데 너 떨어진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거 아니야? 오띠용! 그래, 너도 기억이 나는 거야? 번개 틈 사이에서 떨어진 그날? 맞아 그때 너 많이 힘들어 보였어 어이 어디서 굴러온 길냥이실까 이 구역에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뭐지 저 앙증맞게 생긴 양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꾹뻑 인사하면 가던길 고깨 보내주고 안 그럼 사막에 꼽힐 때까지 우리가 손좀 봐줄 거고 아가 양들이 입은 거친걸 아무리 봐도 깜찍하게 들생겼구만.